영업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 36조제 1항 각호 영업을 하는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정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정진을 위해서 영업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벌칙이 따르겠죠 그죠? 자, 이때, 뭐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다음, 야생, 뭐,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 식품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걸 이 법에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시행령에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 범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44조 제1항에, 제1항에, 이 1항에, 다음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대통령 영어로 정한 영업자란, 다음 각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자, 봅시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식품 운반업자, 식품 소분 판매업자, 식품 조사 처리업자, 식품 접객업자, 공유 주방 운영업자. 그 다음, 대통령법제 44조 3항에, 자, 3항에서 3항에 따른 영업자는 자, 2항, 3항 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36조 1항 제3호 식품 적게 업을 하는 유흥종사자를 둘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용을 도두는 접객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할 선, 해선,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시행 0에서 나온 유흥주점 영어. 자, 이, 이걸 포함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자, 이와 같은 대상의 영업자들에게 이제 뭘 하라 하라 지켜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57조 보면은 법 44조 1항에 따른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을 잠시 한번 열어보면은요. 내용이 자 보세요. 꽤 많아요. 이 내용을 지켜야 된다 자, 지켜야 된다 자,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벌칙과 바로 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특히 자 보시면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 준수사항 그리고 나서 생산자극기록의 관련된 모든 서류는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라. 꽤 길지요? 3년간 보관입니다. 다 지금 보면은 밑에 내려가면은 아, 중왜 3년간 보관을 하라, 하여야 할까?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이렇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식품 제조 가공 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 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약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를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년간. 그다음.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 뭐 사진, 뭐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6개월간.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6개월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변질되 부패 변질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연도 연수 이렇게 관계되는 거는 꼭 여러분들 좀 기억하세요. 자,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또는 식품 제조, 가공 등에 사용했다. 그럼 이때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수질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1년, 1년, 1년마다 받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음료수 등 마시는 용도 식품일 경우는 6개월마다 받아라. 6개월마다. 자, 그 다음,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당연하겠지, 그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가지고 어떤 식품을 제조, 가공해서는 당연히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밑에, 자, 연도 또 나오는 거. 자, 보세요. 식품 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뭐 반제품을 별표 14의 제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려 할 때는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 제품의 명칭, 보관 조건, 보관 조건에서 설정한 보, 보관 기간, 제조 및 반입 일자를 표시해서 보관해야 한다. 이때 해당 제품의 입고 출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이것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3년간입니다. 그 다음 공유주방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뭐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 위생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건 지금 공유 주방 드론 최근에 들어왔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 뭐몇 시간 받아야 되냐 이런 또 문제가 출제되어 버리면은 응? 음?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꼭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다음 내용은 또 숫자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수도물 아닌 지하수를 아까 지금 검사, 수질 검사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 이때, 일부 항목 검사는 1년마다, 어,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모든 항목은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받고 모든 항목은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된다 자, 2년마다 받아야 되고 일부 항목은 1년마다 받아라 그리고 아까 음료수로 사용을 한다 그럼 6개월마다 받아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숫자 나오는 것 연도 나오는 것 자, 이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자, 나머지 부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뭐. 44조 2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책임보험을, 자, 이런, 이런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라. 자, 책임보험, 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의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 식품으로부터 위해를 입었다.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은 나중에 보상받을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그 다음 45조에는 위해식품이 발견됐다. 그럼 횟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수를 하는데 어떻게 회수하고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횟수 대상 식품 기준 내용도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의 식품 회수는회수해야될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인체 위에, 위에를 줄 소지가 높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예외 조항을 한번 봅시다. 아, 예외라기보다, 위에 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45조 1항에 따라 위에 식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이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에 자, 감면할 수 있는데 감면하는 에, 그 기준은 이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법제 45조 1항 자 여기에 회수 계획에 따라 회수 계획 양이 어느 정도냐. 자, 5분의 4 이상을 회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개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 8,000개 이상을 회수를 했다. 5분의 4 이상을 회수를 했다. 그러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회수 계획 량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경감해라. 자, 회수 계획 량의 3분의 1 이상 회수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경감해주라. 경감해주라. 어떻게 경감해주냐? 자, 행정 처분이 영업 허가 취소나 자. 영업 허가 취소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 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범위에서 처분을 해라.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다음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 정지 또는 품목 품목류 제조 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경강해주라. 그 다음에 수량이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일 때, 회수, 이 미만을 회수한 경우에는, 자, 이런 조건일 때, 만약에 행정처분이 영업 허가 취소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범위에서 처분해주라. 굉장히, 어떻게, 난해하지, 그죠? 그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품목, 품목료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해주라.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자 어찌되었든지간에 이와 같은 그 영업자에게 위의 식품이 회수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경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이와 같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정리 한꺼번에 하고 46조 식품 등 이물 발견 보고 자 이물 발견 보고가 되었다 자 이걸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식약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누구가? 영업자가 말이에요. 그 다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 접수했다. 똑같이 식약처장에게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 소비자로부터 발견 이물신고를 접수했을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영업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어떤 관공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찌 됐든지 간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했는 이런 신고가 접수됐다면 누구에게 통보해 줘야 되냐면 식약처장에게 통보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식품위생관해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뭐 책임이라기보다 하여튼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어? 기술적인 이런 관리를 해야 될 행정부서는 식약,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식품에 대한 공적인 법전도 만들어가지고 공포하고 자, 이렇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이물 발견됐는 걸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에게 이제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식약처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 단계 이제 진행되겠죠 그 다음 47조의 위생 등급이 있습니다 위생 등급에 여기에 식약처장 또는 특특시군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 등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위생 관리 상태가 우수한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업소 공유 주방도 포함. 그다음 식품 적객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수업소, 모범업소 두 가지 지금 위생등급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업소는 뭐고 모범업소는 뭐냐? 자, 여기에 이제 대한 내용이 시행규칙 61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 61조에 법제 41조 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어 다른 자가 행한다 자, 우수업소 지정은 누구가 할수 있냐 하면 은 식약처장 또는 특특시군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모범업소는 식약처장은 빠졌어요 그렇죠 식약처장은 모범업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에? 자, 이 차이 지금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겠죠 여러분 가다가 혹시 모범업소 그러는게 있는데 식약처장이 모범업소를 어? 지정을 했다 그런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에 이제 모범업소가 붙어져 있을까 응? 자 이거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떤 업소에 모범업소고 어떤 업소가 우수업소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어, 47조 2의 식품 적객업소 뭐 등등 내용이 나와있고요 어, 자 위생 등급을 위생 등급을 둘수 있다. 그 다음, 478조.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자,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영어로 우리가 HACCP 약자로 해석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자, 제1항 식약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모든 과정에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에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이하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 이걸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고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시 거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자 근거가 이제 법령이 지금 얘기한 이 조항이 근거법령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로 자,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을 적용 없어 자,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 적용업소. 자, 이거, 이 식품관리안전기준 적용업소로 인정을 받은 영업자가 인정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식, 식약처장의 변경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인정을 받고, 인정을, 뭐,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도, 인정을 다시 받도록 해라. 근데, 변경, 뭐, 그냥, 중요한 변경은 얘기겠지. 그죠? 자, 시행령에 들어왔어요. 자, 시행령. 자, 이쪽에 시행 규칙을 보도록 합시다. 시행규칙에 식약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식품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라 했는데 그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이 바로 이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계속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식품류에 어육 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 소시지 그 다음 기타 수산물 가공품 중 냉동 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냉동식품 중에 피자류 만두류, 면육, 과자류 중에 빵류, 떡류 중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 캔디, 빵, 떡다 인정기준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빙과류 중 빙과, 음료류 중 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단서 조항이죠 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 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립류의 김치류 중에 김치. 김치. 그 다음 9. 코카 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에 초콜릿류. 면류 중에 유탕면 또는 곡 분 전분, 전분 원료 등을 주 원료로 반주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뭐, 자른 국수. 다시 말하면 생면, 숙면, 겉면. 그 다음, 특수용도 식품. 특수용도 식품. 적석 섭취 편의식 식품류 중 적석 섭취 식품.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에 순대 식품 13 식품 제조 가공업소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된 조항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은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 이상 했다는 이 정도 규모가 있는 식품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건 모든 제품. 이 얘기입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식품 한 100억 이상의 매출액 가져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만들어졌다. 이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적용 대상이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인증의 적용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식약처장이 다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앞으로 음식은 이 최소 기준이 이거야. 뭐, 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준수해서 만들었는 이 식품이다.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그거고, 기본 위에 이제, 까지 우리, 우리 회사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매출액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요, 뭐, HACCP 뭐 해석 인정받은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 다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이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거는 회사들이 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그냥 에이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이다. 보시고 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아주 우수한 회사이다. 그렇게는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기준인 이거는 지켜야 한다. 자, 그 다음, 뭐, 유효 인정기간, 인정기간은 보시면은, 에, 3년입니다. 자, 3년인데, 만약에 이 연장 신청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인정 3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 만큼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걸 뭐 범위를 더 넓혔다든지 어떤 변화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그 처음 받았던 한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자주 아마 출제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제4 9조에 식품이력 추적관리 다시 말해서 어떤 식품이 제조가공돼서 판매됐어요 소비자에게 간, 갔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은 어떤 제품인지 빨리 추적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그 추적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이제, 에,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음,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왔는지 이게 밝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적 관리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 지금 잘 갖춰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추적 관리 정보 기록 보관해야 된다. 뭐 기본 사항이고, 그죠? 자. 그 다음. 식약처장은 식품위력 추적관리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렇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자, 국내 식품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목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 그 다음에 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일 뭐 유통 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재료 원산지 국가명 그다음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 출고일 언제 그 다음, 뭐, 회수 대상인지 여부, 회수 사유. 자, 이런 내용이 공지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식품 안전, 에, 안전 관련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회수 대상 식품 착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수입 제품 마찬가지. 국내 생산, 제조, 가공, 제품 마찬가지 만약에 회수 대상이다 그러면 은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은 금방 이 정본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49조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그 다음 51조 들어가겠습니다 조리사 조리사 내용입니다. 영양사는 옛날에 식품 위생법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영양사는 국민 영양 관리법으로 넘어가 있고요. 여기에 조리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제1항 집단 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인이 직접 조리사로 식품 집단 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 적객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이면 은 조리사면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한다면 조리사를 둬야 된다. 이거는 에,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했을 때는 조리사를 두지 않고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경우 100명 미만 영양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죠. 그 다음 제52조 52조 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조리사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 1. 집단 급식소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자, 식재료 전처리부터 조리, 배식 등전 과정 그냥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그럼 그 식단은 누가 조리사가 식단을 만든다 아니지. 누가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해 주는 걸 가지고 그냥 조리 업무만 뭐, 배식까지 포함했어. 조리, 배식을 담당한다. 그 다음, 2. 구매식품 검수 지원. 검수 직무는 누구 직무냐? 영양사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검수하는, 검수의 지원, 스포트를 해준다. 3.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에 대한 실무 급식 설비 기구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리사 영양사의 교육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자,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느냐? 자, 이 교육 시간 자, 교육 시간 제 52조 영양사, 영양사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아, 아, 그 다음, 1회 급식인은 100명 미만의 산업체. 그러니까 이 산업체, 산업체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에, 집단급식소에 지금 얘기하는, 에, 아까 얘기한 50명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와 왜 지금 여기는 또 100명이라고 얘기했느냐?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자, 영양사를 둬야 되는 집단급식소가 딱 국공립, 뭐, 그 다음에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쪽이 있잖아. 거기는 50명당 영양사 1명 이상 둬야 되는 조항이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산업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일반 산업체인 경우에는 일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일 경우는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에요. 아, 조리사와 마찬가지지그 다음 만약에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다면 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영양사 역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영양사 직무는 1, 2, 3, 4, 5. 자,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아까 얘기했죠. 식단 작성, 금식 및 배식 관리, 구매 식품 검수 및 관리, 급식 시설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 운영 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 위생 교육. 식품 위생 교육을 시켜 시켜야 됩니다. 영양 지도도 하고. 자. 이렇게. 그다음 조리사 면허는 국가 기술 자격에 따라 기능 분야 자격을 얻은 후 누구에게? 턱턱시군구청장의 면허를 받는다 영양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그 다음 결격사유 다음 각호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조리사 면허 어, 뭐 이건 거의 대부분 대부분 동일합니다 정신건강정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정신질환자 그런데 단 다만 그런 이또 단서조항이 단서 있습니다 영양사도 마찬가지고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질환자인데 전문의가 아, 정신질환자이지만 은뭐 조리사 직무 감당할 수 있다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면허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 이거 이거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어, 정신질환자이지만은 충분히, 어, 칼 들고 그거 뭐할수 있는 조리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몇명 나오겠나? 거의 없어요. 단서조항만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자, 감염병에 대한 환자인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비형 간염을 간염 환자는 조리사 역할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뭐 마약류, 마약 그밖에 약물 중독자, 이건 안 되지.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에 조리사 면허 취소됐어요. 그리고 취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리사 면허 받을 수 없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아니한 자. 그다음 조리사 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닌 사람이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영양서도 똑같습니다. 그다음 56조 교육 교육 자 여기서 일단 락